예를 들면 BOSS의 지금 고해상도 제품들 중에서 특히나 딜레이가 지금 전세계적으로 최고라는 평을 받고 있거든요. 어, 만약에 BOSS의 딜레이 소리만 이용을 하고 싶다. 그때 내가 다른 장비가 있다. 그럼 거기에 GT1000 콜 추가하시면 게 가능합니다. 어, 여태까지 저는 이제 기타 연주자니까 그 BOSS 아티스트로서 굉장히 많은 좋은 제품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와 영광을 누렸습니다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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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GT-1B 이제 안 팔리겠는데? 이거 훨씬 좋은데? 가격이 있으니까 정말 이거는 수차례 입증이 된 거지만 프렌스, 인그이 맘스틴, 스티 아. 파이 등등 정말 수없이 많은 아티스트들이